야수 37만점 베인 32만점 초가스 61만점 장인 대전인데 이정도면 잭스 11만점 의미 없어요. 높을수록 못한 애들 천지라서 그냥 뭐 100만점 이상이 허다한데요. 뭐 여기 어? 어? 아니! 아.. 아.. 어? 어? 아니! 어너 no, no. 스펠 그렇게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낭비하면 위험해. 짜잔. Nope. 아 아. 야. 어, 내가 스펠 그렇게 낭비하지 말랬지. 그 아까 풀만 아꼈어도. 잭스 들어올 때 풀만 썼어도. 아 정말. 맞췄으면 살았다. 아 그거 뭐죠 <놀람> 어. 아... 아! 아니! 아! 니아 그냥 묶어놓고 패고 싶어요. 아 보고 있으면 그냥 묶어놓고 패고 싶다고. 큐로 <웃음> 묶어놓고 패고 싶단 말이야. 그런 취향은 아니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어 뭐야? 아! 어! 어 뭐야? 뭐야? 아, 아, 진짜. 더 빨리 썼어. 아니, 타오는왜 맞고 싸우는 거야? <웃음> 아니, 타오를 맞으면서 공을 쓰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죽어라. 제발. 아아 봐. 어, 어. Nope. Nope. 안 돼! 아 이건 도와줄 수가 없다 오! 오! 아니 거길 왜 가! 거길 왜.. 거.. 거 거길.. 아.. 미치겠네.. 베인이 이제 슬슬 내절할 때가 됐는데 나의 작은 소망이야 너의 강함에 한번 취해봐 오? 어? 안돼 이걸 못 잡아 이걸 잡으라고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아 여러분 아이언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눈 눈이 아파요 내 플레이에 내 눈이 아프다 요즘 로스트 어 안채로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지 네내 내. 그럴줄 알았다 베인이 괴물이네 인제 알았어? 그렇게 잡으라고 칠땐 안치더니 죽고나서 알지 저기 이걸 내가 막아야되는건 아니지? 설마 감히 본건 있어서 마이백도 하다 죽었죠? 아하 나온다 아 여기 아, 아. 아, 나온다가 아니라 용이 나온다 용 나온다 용 나온다 용 바꾼다 바꾼다 아, 본다, 본다아 본다. 좋았어요 어 아, 뭐야 내가 걸렸어? 와아 일단 이제 보는 시야도 줄었어 어떡하지? 역시 롤도 맨날 해야 돼 아하! 죽었지요 뒤에 불려서 죽었지요 끝 아... 멜블라 죽 하아 <웃음> 게임 못 하는 건 제가 아니야. 못 하는 내가 누구한테 뭘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 못 하는 건 제가 아니지. 그럼 나도 많이 죽었잖아. 아무것도 못 했잖아. 킬도 못 먹었잖아.